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이러면 힘들어진다고. <웃음> <웃음> 자 네. 여러분, 야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니 <웃음> 앨범 발매 기념 단독 콘서트를 저희가 열게 됐어 화를 내세요. <웃음> <웃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 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단독 공연을 합니다. 근데 단독 공연이에요. 이게 앨범 발매 기념 공연이에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저희는 미니 앨범 발매 기념 단독 콘서트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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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이잖아. 어. <웃음> 네, 이제 됐죠? 네. 아, 서로 다 줄었죠? <웃음> 예. 자, 민옐 앨범 발매 기념 단독 콘서트. <웃음> 설명하기가 참 어렵지만 네.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민옐 앨범인데 발매를 했는데 또 그걸 기념해서 콘서트를 해요? 네. 콘서트 음. 더하기 티켓. 티켓. 아, 예. 앨범 앨범. 아, 아니, 사초. 무슨 <웃음> 말 <웃음> 돈이 안 된다. 민옐을 아니, 반대로 반대로 왼쪽 오른쪽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 콘서트 민옐 앨범 이걸 한대 묶었죠? 한대 묶어서 같이 살수 있는 거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서 지금 전찬이 판매 중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웃음> 티켓을 삼과 동시에 너 때문에 편집 못할 수도 있어. 웃지 마봐. 티켓을 삼과 동시에 앨범이 앨범도 같이 딸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앨범 수령 어떻게 하느냐? 공회장에 오시면 <웃음> 앨범을 드려요. 이게 패키 패키지라는 거예요 이게 <웃음> 이게 <웃음> 어쨌든 제가 <아니, 지가> 편지를 <웃음> 멀쩡하게 잘했는데 지가 말을 말로... 근데 이 택배로 배송하지 않아 요 왜냐면 택배비가 아니까 <웃음> 공연장에 오셔서 직접 수령해 가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샀다라고 <웃음> 이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카운터 카운터죠 안내안드로스크 안데, 인포메이션 <웃음> 뭐야 뭐라고 래야돼 <그랬대. 웃음> 그걸 보여주시면은 앞에서 아 사셨네요 <웃음> 그렇습니다 공연 재밌게 보세요 들어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공연이에요 아 이거 누가 아이디어 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사고 봐요 이거는 손해나는 손해 장사 아니에요 왜냐면 한정판이거든요 이게 <웃음> 보통, 보통 이렇게 앨범을 <웃음> 발매하고 <웃음> 발매 기념 공연을 한다 하면 앨범을 따로 팔고 그렇죠 네. 공연 티켓을 따로 팔고 <웃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네, 그래. 카드 수수료도 두 들어가고 네. 네. 약간 택배비도 택 들어가고 네. 그런 수고가 있지만 네. 모든 것을 한 번에 패키지로 했기 때문에 이것만 사시면 이것만 스포트스에서 구매를 하시면 공연장에 네. 오셔서 앨범도 수령하고 공연도 네. 보고 그렇죠 네. 복 먹고 와요 네. 그게 언제인데? 그게 6월 4일 몇 시? 오후? 7시 아이 카메라 보고 해 오후 7시 <웃음> <웃음> 딕션 정확히 다시 한번 해봐 오후 7시 얼라이브 홀에서 <웃음> <웃음> 해요 <웃음> 얼라이브홀이 어때요 얼라이브홀이 저기 어디냐면은 저기 합정역에서 내리셔가지고 저기 그 맛거리 골목 같은데 이제 쭉 가시다보면은 세븐일레븐이 보일거예요 세븐일레븐에서 음. 좌회전하셔서 들어오시면 바로 있습니다 네. <웃음> 그럼 이거를 구매하려면 어디서 구매해야 되죠? 아 저요 네. <웃음> 인터넷 <웃음> 맞아요. <웃음> <웃음> <웃음> 어, 네. 이거 또 우리 또 품절 난다면 어떡 하죠 이거? 그렇죠. 저번에도 품절돼 가지고 네. 또 찍었죠. 네. 이 패키지 안에는 USB가 들어 있어요. USB 안에 들어 있는 고기 몇 고기죠? 6곡이요. 아. 와... 어떻게 알았어요? <웃음> <웃음> <웃음> 형 우리한테 관심 없잖아요. <웃음> 전리스트는 무엇이죠? 뽀뽀뽀 바닥에 누워 바닥에 예. 누워 아 이게 다 리메이크네요 예. 둘 다? 내가 널 처음 봤을, 봤을 때 아, 아. 이거는 우리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텅부콩 그렇죠. 네. 노래죠? 네. 네. 네 당신 노래죠 네제 노래죠 <웃음> 어 서울명 서울명은 레게버전이죠 텅콩 우자가 있죠? 맞습니다 아, 네. 아뭐라그랬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디 반대. 아, 모든 곡이 다풀 밴드 버전으로 있어요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앨범에 저희가 연주하던 그대로 음. 앨범을 녹음을 했어요. 아 그러면 네. 거의 라이브 듣는 느낌으로 들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서 우리 네. 뮤직비디오도 이번에 한번 찍었던 것 같은데 네. 무슨 곡 뮤직비디오 찍었죠? 바닥에 누워를 아, 찍었습니다. 바닥에서, 바닥에 누워서 찍었나요? 바닥에 진짜 눕고 싶었어요 진짜. <웃음> <웃음> <웃음> 뮤직비디오와 뮤직비디오 메이킹 영상까지 USB 안에 들어있죠? 그렇죠. 그런데 음. 그 공연에 오시면 네. 그거를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거 꼭 사셔야 돼요. 이거 응. 빨리 놀라는 표정 하나 좀. 아 여기 카메라를 못 봤어. <웃음> 나도 몇년했는데 이런 넘었어 하나 둘 셋. <웃음> 네. <웃음> USB를 안 쓰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 네. 요즘 CD 플레이어, 그다음에 LP 뭐 USB로 음악을 들어. 네. 이거를 골라서 뭔가 이, 뭔가 정착화되어 있는 플레이어가 없잖아요. 그래도 가장 그들 중에서도 는이친이 친구는 는 u s b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미지를이가구성해서구가 손으로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렇게는이렇게이이구는이친구 자,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네.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USB로 저희 앨범을 발매했는데, 피치보다 네. 사자고, 밖에서 네. 가고 있는데, 네. 갑자기 이 노래가 너무 듣고 싶어. 아, 근데 아. USB를 꽂고 들을 데가 없는 거야. 아, 그럴, 그때 없네. 난감하죠. 명함지갑에서 감정카드 응. 발동! 딱! 버리는 거. 네. <웃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에 있는 QR코드를 네. 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그냥. 찍으실 필요도 없어요. 네 그냥 초점만 그 잡으 아 네, 네. 이제 링크가 딱 저... 뜹니다. 그 네, 네. 링크를 그냥 터치만 하시면 바로 어 스트리밍 네. 하실 수 있어요. 스팀으로요 네. 다운받을 습 있어요. 그러면 친구한테도 네. 야! 요즘에 들을 노래 없냐? 아 노래 가 없어? <웃음> 노래가 없길왜 없어? 여기 여섯 장이있는데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아! QR코드로 좀 띠띠릿! 어! 아! 름다워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잠깐만 자리 바꿔주면 안 돼요? 음질은 어떤가요? 좋겠죠. 그쵸? 네. 네. 고음질이 USB 따로 들어갑니다. 아, 고음질은 USB 따로 들어가고? 이거 안살 수가 없겠네요. 네. 노래 카드도 있고 USB도 있는 공연과 함께. 네. 구매와 동시에 이거 어이이 뭐예요? 열금이 <웃음> 어? 공, 공연도. 아, 공연도 보고 오, 네. 앨범도 수령하고 우와. 이 카드를 받으면 밖에서 언,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네, 네. 공연은 토탈 3시간 비밀의 게스트가 있어서 비밀이에요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여러분 몸조심하고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예. 사랑한다면 우리 아낀다면 서로서로 서로. 우리 공연 엄마, 누나, 아빠, 친구들, 친구, 친구들. 발촌, 구촌 네. 모두 모두 고 와서 손 잡고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주머니 손에 어, 넣고 충신 그래, <웃음> 네. 그래. 네. 밴드 단독 콘서트월일모들 다시. 6월 4일부터 다시. 해. 하나, 둘, 셋. 6월, 6월 4일. 4일! 나요 저녁 7시에 만나요. <웃음> 안녕. 그 <웃음> <안녕. 웃음>